먹자. 뭐, 먹자 또 먹자 뭐 먹지? 음식 이름 알아? 기억나? 아구찜 아구찜 아구찜이야 아구 생선 이름이야 해물찜 먼저 먹어? 뭐네? 해물찜 해물찜 해물찜 A lot, t i s o n o m a few moments later. 와우 다먹었 없어. 봐봐봐. 어? 봐봐 와우. 나라. 나라. 나라. 나라. 나라. 나라. 나라. 나라. 나라. 나라. 나라. 나라. 나라. 나라. 나라. 나라. 나라. 이아 나라. 나어 나라. 나라. 나라. 나 미친 <웃음> 이해ช똥ร์ต아ง시간 <이해했어>? <맞아. 웃음> 정도 그 아이는 그 아이는 태연아 ่가 미쳤구나 하잖아 หน아이งคือไอซ์หนึ่งเท 네, 태어나. w h e o w h n l u h u i n g a b i s t u t t u h u u n 쭈쭈바 쭈쭈바 뭐? <웃음> 쭈쭈바 아, 어디야? 이게 쭈쭈바야 여기 있어요 여기 아 쭈쭈바 쭈쭈바도 있고 쭈쭈바 아닌 것도 있고 근데 거의 쭈쭈바네 조심 들어주세요 너무 갑지마고 왜냐면 너무 갑지 마셔 어... <웃음> 아이스크림 게... 데이트? 재미있어 그래서 맛있어 그래서 먹어 근 음. 음. 음. 그냥 사면 먹어 아이스크림 안 먹어 원래? 음. 음, 더운데? 가볍게. 더운데 안 먹어? 응미안 음, 먹어 더래 갈게. 음. 좀더 가까이 가 봐. 좀더 가까이 가 봐. 너 무섭지? 무서워? 야, 그거 먹지마. 먹지마. 먹지마. 응. 라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니야.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아 뭐, 뭐, 뭐, 뭐, 뭐, 뭐,